자연산데 아, 여기 한쪽에선 대야 소금구이 다개아바퀴 구워지고 있어요 음. 대야 소금구이도 다 됐고 네. 아, 기아바퀴 한번 먹어봅시다 음 냉동 안 시킨 거거든요? 음. 확실히 알이 촉촉하고 맛있네 냉동 안 시킨 거응 음? 먹어도 돼 없지? 맛있냐? 홍해준? 불에서 네, 아. 잡산의 집 시골 풍경입니다 네, 네, 네. 제작 된장에 짚고 어, 어, 지장이 없어졌어 어, 저작은럼 그그 할머, 할머니가 저 가지러 가셨어잎 뭐 돌리고 고추도 하나 딱 올려서, 탁 싸서, 숯불에 음. 딱 알고자고. 이제 제 제례식 집된 자리거든요. 먹으려니 음. 음. 아니 풀지나 밥에다 저 <웃음> 뒤에가 뭐가 다른 거 필요없어 예준아 응? 아까 삼촌한테 뭐 해주라고? 응. 어? 응. 현지 해 응. <웃음> <웃음> 매질당하네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으로 게임 현을로 <웃음> 요즘 초딩들 아우섭네자 <어우>, <웃음>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게 고추밭에서 타는 건데 이 안에 이제 고추포대를 놓고 여기 타고 이 뒤에다 파라솔을 꽂아가지고 어, 햇빛 피하면서 이제 어, 편하게 다니면서 고추 따라고 이거 만든 건데 요거 한번 제가 타보겠습니다 <웃음> 자 이제 목살도 굽고 있고 음, 전어도 굽고 있습니다 아 어, 지금 이제 목살 구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고기를 제가 사러 갔는데 그 고기 파는 그 직원분이 제 팬이라고 고기를 엄청 많이 서비스를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, 그 식구들과가 넉넉하게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어. 추석 가을하면 역시 전어 구이죠 음. 와, 방금 구워가지고 되게 뜨겁거든요 아 뜨거. 아, 워어시부터 <웃음> 오늘 제일 얇게 뜬다더라 몇십 년 만에. s 목사 맛있겠다 삼 m 먹을래 Samson, Samson, s a m s 라 n s a m s 아 n Samson, 줘 a m s 기에맞 a m s o n Samson, Samson, Samson, Samson, Samson, Samson, s a 눈 매운데? 야, 자 일어나. 쌈쌓으니까 삼촌 엄마물이 흠집했어. 네, 저희 네. 사촌동생인데요. 너 여자친구도 아니, 방송 보잖아형 방송 보잖아. 어? 안 봐요. 어,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줘. 아니, 영혼이 박제 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<놀라> 인생 어떻게 됐 알고. 알았어, 모자이크 처리해줄게. <놀라> 네 얼굴 빼고 주변 다 모자이크 해줄게. 예, 소나타 한번 알려줘 그래도 애가친구 아, 모실 아니. 수 있는데 소나타 한 번만 알려줘 에? 음, 예? 음, 소나타 음, 한번 알려줘 <웃음> <웃음> 하나 줘라 뭐 먹을 건데? 삼촌? <웃음> 그거 <그걸> 왜 물어봐 <웃음> 그거 <그걸> 왜 물어봐 <웃음> 마카롱 약간 후식 개념으로 마카롱도 으흠 <웃음> 오, 달달하다. 어, 달 다르다. 가 약간 카메라 램선한데. 내용 데아 날이 제 슬슬 어두워지는데 아, 이제 민물장어 이제 또 굽고 있습니다. 크으, 민물장어. 아 어. 자 뭐, 뭐, 있어? 미물장어 양념 바르고 있습니다. 아. 음. 와, 아까 장어 장어 거. 거. 두 개는 어, 이렇게 양념 바르고 두 개는 소금구이. 소금으로 다. 자라지 자라우지,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여기 한번 봐주세요. <웃음> 여기 한번 봐주세요 <웃음> 밝아 저 지금 옆으로 살짝 돌려 보세요 고개자 어. 이렇게 <웃음> 어두워 지니까 예. <웃음> 저거 끼고 하고 <웃음> <웃음> 야잘 보인다 야 <웃음> 좋다 이거 저거 어우 짱어가 다 구워졌어요 야 이거 맛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와 기가 막히네 아 거기서 어 그게 거기 거기서 자. 다 음. 자, 지금 온 가족들이 지금 저 유튜브 촬영하라고 조명 지가 엄청 비춰지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자, 자, 보여드릴까요, 여러분들? 자, 보시면은, 어, 어, 이렇게 갖고. 여기,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아, 아, 여러분들, 저 유튜버라는 직업을 아주 전 가족들이 진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어,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. 어. 자, 장어, 어, 양념구이요 음. 음. 야, 미물장 확실 맛이 있구나 음. 음, 양념도 잘 맵고 그래엔 소금구이 음. 음. 소금구이는 약간 생마늘 같은 거 같이 좀 먹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음. 어우 아, 아아진 나랑 우리 또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어? <웃음> 아.. 해가 지고 이제 가을이 슬슬 시작되는지 좀.. 빨갛게 좀 노을도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. 아 여러분들 어, 잡사 이렇게 우리 가족들하고 어, 좋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어, 여러분도 명절 남은 시간 다들 어, 좋은 일들만 좀 가득하기를 좀 바라겠고요 다들 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.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장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좀 날이 좀 차가워졌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